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하고 구부려졌다가 잘안 펴져서 또 딸깍하고 통증이 있고 일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방아쇠 손가락 이죠 얼마동안 고생하셨고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가요 저에게 오는 분들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과 아픈 기간들도 다 다르죠. 사시는 곳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 항상 있게 되는데 방아쇠 손가락 증상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치료라기보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도 느낌이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제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시술해서 만드는 기적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보람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 벅찬 느낌까지도 듭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방아쇠 증상이죠 구부렸다 펼때 딸깍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시술 후 증상이 아주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환자인데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손가락이 다안 구부러지는 걸잘 봐야 되는데요. 아주 심한 5단계 중 5단계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세 번째 손가락만 움직여 보면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 구부러지죠? 시술 후에 움직임을 보면 바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분은 엄지손가락인데 얼핏 보면 딸깍딸깍 하는 것이 3단계처럼 보이지만 명확히 단계를 말하자면 5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딸깍딸깍 하는 것만 봐서는 3단계지만 다 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로 돼 있고 끝까지 다안 펴지죠. 시수로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뒤로 쭉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시수로 경과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도 일주일 안에 통증이 다 없어지고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엄지손가락 환자인데요 이분은 아예 안 구부러지고 아예 이렇게 폈을 때다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손가락이 통나무처럼 움직이는 5단계 환자입니다 물론 어렵고 심한 상태지만 시술 순조롭게 잘 되었고 환자는 시술 후에 잘 움직이고 상처도 역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5단계 환자인데도 바로 해결이 되었고 후유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회복도 빨랐죠.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분은 세 번째 손가락인데요. 일단 구부리면 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5단계에 가까운 4단계입니다. 5단계는 아니지만 4단계 치곤 더 심한 거죠 역시 시술이 잘 돼서 바로 확인하고 환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상처도 보이지 않죠 내친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환자인데 이분도 3단계 환자인 것처럼 딸깍딸깍하지만 전형적이죠 하지만 완전히 파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는 5단계입니다. 시술 후에 딸깍거림이 없어지고 뒤로 쭉 펴져서 잘 넘어갑니다.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죠. 시술 직후인데도 이렇게 상처를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은 저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오십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 그리고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식당을 접으려고 하는 분 아예 식당을 이렇게 접고 오는 분도 있고요 식당을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운영하긴 하는데 3년 동안 수술 못 받고 일을 계속 하다가 큰 맘먹고 혹시 몰라서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활동도 다양하죠 골퍼인 분, 뭐 기타리스트 헬스클럽에서 이제 바디빌딩 하신 분도 있고 전원주택 에 가서 이렇게 기농해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 테니스 하시는 분그 외에 그 과수원 하면서 전지가위 많이 쓰시는 분 다양합니다. 아픈 기간도 뭐 3개월, 6개월, 2년 그리고 더된 분도 있고요. 그 항상 레퍼토리 말씀드리는데 너무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린 채로 2년 동안 버티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너무 좋게 잘 됐던 분인데요. 다양하죠 지역도 다양합니다 서울 경기에서만 오시는게 아니고 뭐 대전 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경남 전남 뭐 완도 부산 속초 진도 그렇죠? 인천 호천 뭐 울릉도 예, 울릉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제주도 포항 울산 예. 국내에서도 안온 데가 없으시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미국, 캐나다, 동남아 쪽에 뭐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그런 쪽에서도 오시고 남미에서도 오셨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만 두분 오셨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셨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오십니다 방아쇠 손가락 시술하러 제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오는 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키나이프를 시작한 이유는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 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어, 나면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드리고 어,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물리치료 파라핀 같은 것도 해 드리고 하면 꽤 증상이 좋아져서 그럭저럭 지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주사 맞고 물리치료를 아무리 하고 그 때때로 깁스를 했는데도 고정도 했는데도 못 쓰게 계속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점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다 버티다 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이렇게 좋은 사람보다도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논문에는 수술을 재발률이 3%라고 돼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환자를 봤는데 이 환자분이 자기는 수술하면은 가게를 운영 못 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러셔서 2주만 일단 접어 보겠다고 하고 수술을 했는데 상처는 안 물었는데 통증이 꽤 심해 가지고 손을 못 쓰겠다 고 그래서 가게를 접고 왔다고 나중에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아 이게 어떻게 빨리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일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찾은 것이 하키나이프입니다 그게 10년도 더된 일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하키나이프를 하고 있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가 탄생하고 발전하고 혁신한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드신 분은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하는 기술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시술 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경지에 왔는데 하키나이프를 소개받았을 때도 그렇고 논문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점점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아 이게 다용도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만든 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술로 불가능하고 그 절개로만 가능했던 그런 어려운 수술 그런 것들이 재수술까지도 하키나이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으로 가능해진 것도 획기적인 대단한 일입니다 재발도 많이 줄었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어, 신경이 손상된다거나 혈관이 손상된다거나 힘줄이 손상된다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기존에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논문 기존의 데이터보다 약 5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가 방아쇠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나요 비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증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오래 쉬어야 될까봐 그리고 회복이 더딜까봐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것이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회사였습니다